노래는 배심으로 하는 거다.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? 이보압을 빵빵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아포지오라고 하는 거예요. 선생님, 저도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. 아, 아포지오가 보압이라는 뜻이었구나.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자, 먼저 이 목안의 공간을 딱 열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성대를 닫아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. 그 상태에서 어어 아, 어. 아, 아... 아, 아시겠죠? 어, 저도 한번 해 볼게요. 목을 열고 성대를 닫은 상태에서 음... 어, 오케이. 이렇게 보감을 만들고 으... 음... 어우, 조심해요. 지금은 성대를 너무 강하게 닫아서 발살바가 생겼어요. 목 안의 공간과 성대를 닫은 정도는 유지한 상태에서 이 보감만 강하게 가져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. 네, 선생님.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아... 으... 아. 역시 아포지오는 너무 어렵네요. 안녕하세요. 건강의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. 어떠세요? 막 보기만 했는데도 답답하죠? 그 잠깐 사이에 PTSD 올라오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아포지오가 보갑이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틀렸고요. 두 번째로 보갑을 너무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틀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알려 드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압력과 압축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압력과 압축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신다면 아포지오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.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압력과 압축 처음에는 좀 비슷한 뜻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완전 다른 뜻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압력이란 공기가 얼마나 빵빵하게 차 있느냐를 말하는 거고요 압축이란 이렇게 누르고 좁히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자,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압력이 높아지려면 무언가를 압축해야 하지 않나요? 자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호흡을 마시고 호흡이 못 나가게끔 성대를 닫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압력이 생기게 됐죠 그 다음 그 공기의 압력을 더 높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맞아요 공기가 바깥으로 잘 나가지 못하게끔 어딘가를 더 압축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대와 모간의 공간을 더욱 압축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압력을 높이려면 압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압력을 너무 높게 가져가려고 해서 성대와 모간의 공간을 너무 심하게 압축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거고요 누군가는 이 압력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계속 성대를 벌리는 게 문제가 되겠죠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적당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적당히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평소 압력을 너무 강하게 가져가는 게 숙달이 된 사람에게는 이 모간의 공간과 성대를 압축시키지 않는 그 선을 찾아 주어야 할 것이고요. 반대로 이 압력을 도저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성대를 적당히 압축시키게 해 주어서 압력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. 그때 주로 이용되는 게 성대를 압축시키는 자음인 비읍 디귿 기억을 이용하여 뽁뽁뽁뽁꾹꾹꾹꾹 이런 연습을 해줄 수 있고 성대를 압축시켜서 내주는 오오오오오 글로탈이나 역시 성대를 압축시켜서 만들어주는 아... 보컬프라이를 이용하여 압력을 만들고 그 압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줘야겠죠. 아포지오는 이탈리아 말로 기대다 지지하다 라는 뜻입니다. 호흡을 마신 후 생긴 압력이 무너지지 않게끔 유지해주는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. 당연히 압력이 존재하죠. 존재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세지 않아요. 왠지 모르게 보압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노래하는 데 있어서 압력은 그리 높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압력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 가져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치 무거운 물건을 들때 처럼 이렇게 성대와 목을 심하게 압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복압을 만들고 그 복압을 유지하는 즉 아포지오를 느껴보는 데는 유성 마찰음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자,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첫 번째, 균일한 호흡, 적당한 성대 접촉. 즉, 아포지오를 느껴보는 데는 가 좋다. 두 번째, 방금 느껴진 보압 그 이상으로 너무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목과 성대를 심하게 압축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심한 보압은 지양해야 한다. 세 번째, 성대를 닫아주는 힘이 너무 약해 이 압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성대를 압축시켜야 낼수 있는 소리인 비읍, 디귿, 기역, 글로탈, 보컬 프라이를 이용하여 성대를 닫아주는 힘을 키워주고 그 감각을 익히게 도와주어야 한다. 자, 누군가는 그러실 거예요. 그냥 압력을 적당히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왜 압축이라는 단어까지 꺼내서 더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까? 라고요. 하지만 발성과 노래에 어느 정도 진심이신 분들에게는 이 압력과 압축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사랑 백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